안녕하세요 별이정에 오신 유치님들 안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육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다 풀었고요 라울 집에 라울이 몇 개나 있는데도 라울을 또 들여왔답니다 이렇게 예쁜 분에 분 예쁘죠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라울을 데려왔어요 어때요? 예쁘시나요? 예쁘죠? 자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구가 쪼롱 쪼롱 쪼롱 롱 정신없이 들어있네. 여기 봐요. 와 자구 덩어리. 멋지지 않나요? 라울. 라울을 업어왔고요. 로우철아. 멋지죠? 로우철아. 색감 너무 이쁘죠? 로우 쳐라.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한몸이래요. 한몸. 얘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가 한몸. 로우 쳐라. 아 멋지다. 로우 쳐라. 레티지아 쳐라. 레티지아 쳐라 예쁘죠? 레티지아 쳐라 와 예쁘다 분 한번 보세요 분도 너무 멋져요 레티지아 쳐라 음. 라디칸스 음, 흰꽃이 솜사탕 같애. 라데칸스. 흰 꽃이 솜사탕 같은 아이. 라데칸스. 아 이쁘다. 아 이쁘죠? 라데칸스. 꽃이 지금 한창 예쁘게 하얗게 옵투사 방금 을해서잘 자라는 옵투사 옵투사 옵투사, 옵투사. 방울봉랑. 방울봉랑 어때요? 방울봉랑. 터근에 담겨 있는 방울봉랑. 음. 보세요. 얘는 방울봉랑 금. 자구 밑에 올라오죠? 방울복랑금 아 물을 굶었나 물을 좀 줘야 될래나 아, 잎이 조글조글조글 해졌네 방울복랑금 잎이 조글조글 해졌죠 방울복랑금 음. 유치님들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박물봉낭금 그런데 키우기가 조금은 까다롭다 그러죠? 박물봉낭 자구가 많이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는 적심했어요. 적심하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구가 많아서 제가 업어왔어요. 음 당인금 예쁘죠? 당인금 레종 색깔이 기가 막히죠? 레종 와 멋지다 색감이 어때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와 예쁘다 내종 업어왔고요. 치설송치설송은 집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 더 업어왔어요. 치설송 어때요? 분하고 잘 어울리나요? 치설송하이트 그린이 어때요? 하이트 그린이 예쁘죠? 이렇게 코사지가 예쁘다. 장미꽃 코사지가 분홍하고 노란 장미꽃 코사지가 붙은 화분에다가 하이트 그린이 업어 왔답니다. 그런데 하이트 그린이가 분지를 전부 다 했어요. 얘는 한번 보세요. 분지를 하나 둘셋세 개로 분지를 했죠. 아 신기하다. 전부 다 분지했어.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분지를 다 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 화이트 그린이 예쁜 아이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모난데스 예쁘죠? 분도 예쁘죠? 모난데스.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모난데스 어, 얼굴이 저롱저롱저롱저롱조롱 정말 예쁘다 아, 모난데스 모난데스 어어왔답니다 부르게리 부르게리 하하하 아, 분홍 부르게리 정말 예쁘죠 아, 예쁘다. 부르게리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심어왔어요. 한 몸값 하죠? 예. 이렇게 작은데 한 몸값 한답니다. 부르게리. 음 아, 대단해요. 베르클로사. 반질리. 베르클로사. 베르클로사는 속에 햇빛이 비치면 빨간 보석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잘안 보이시죠? 보이시려나? 빨간 보석 보이시나요? 너무나 작은 빨간 보석이 반짝반짝